훨씬 좋지아안 닫혀요 응장할게요 응요 조금 더 보이면 마이크도쓸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아직은 마이크 쓰기에는 좀지스러고 <웃음> <웃음> 오늘은 꺼내면 뭐 할데려고 왔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네아 <웃음> <웃음> 에너지가 좋으면 기너지가안 맞고. <웃음> 많이 영이 시원 장타 이게 숨출 오늘은 도시 재생과 지역 자원 이렇게 <웃음> 진행했습니다. 네, 네, 근데 자원보다는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내는가 하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은데 아을대회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위원들 이 계신가요? 아니신요 내지는 네,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사업 들어갑니다. 어 우리 문곡소조동, 장성동, 철암동 여기 세 군데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시범사업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자치위원회도 다 자치회로 전환되는 자치회로 전환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승인받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대백시 도시재생, 도시계획을 지금 경경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거기 뭐 주민참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참고하고 계신 두분 계시네요. 광맥코디 음, 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도 뭔가 시민들이 먼저 비정수입하고 이런 작업을 하죠. 아,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웃음> 어떤 과정들을 거쳐 가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복습 좀 해볼까요? 도시재생 사업은 조청산 <웃음> 도시재생. <교체형과 웃음> 사업은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었고 <웃음> 우리 에코자치트 <웃음> 태백이라고 하는 경제기관형. 경제기관형은 역세권이나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되 그래서 평균 사업률 어, 1조 정도입니다. 우리 태백은 10분의 1입니다. 근데 이두 가장 작은 도시에서 생품을 해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역 중심시가지형은 어,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에 연향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너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심시가지형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그, 그 태백역까지, 권역으로 자른다. 이게 한계의 권역이었다. 그러면, 네, 중심시간이 넘어갔어요. 근데, 권역이 애매하게 잘려있는 상황이죠. 태백은, 토지 연못을 끼고 해서, 이아래가 동이 다릅니다. 동이 다르다 보니까, 잘라가는 상황, 생활권은 붙어있지만, 어, 동이 다르다 보니까, 위지역은 주택가가 많, 상가가 많. 그래서, 주택가를 끼고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주택가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반 1리형 우리가 <웃음> 지금 황지동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뭐 있는 5인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습니다그 다음에 장성동에 지금 화강아파트를 풀어내고 재고 짓는 것 플러스 파신촌의 단독주택지역을 재정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게 주관지지원형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이나 아세주트에 끼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택부분들에 대한 중심과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어, 태백으로 이야기하면, 문공역문공역 어, 문공역 앞쪽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다 되어 있고, 상하수도 다 되어 있고, 주택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심하게 어, 망가져 있지 않은, 어, 그런데 활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하드웨어보다는 모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 이용해서 작게 지역을 활성화시켜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네산 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군단위에서 많이 해요. 지금은. 군단위는 이 유형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군단위는 어, 군청이 있는 지역. 거기 대부분 다 읍으로 되어 있는데 <웃음> 읍의 대부분의 하드웨어 인프라들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뭔가 지원해줄 만한 꼬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읍 단위에서는 하드웨어 인프라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단위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단위에만. 중국 야 같은 그런 지역들 해당하는 지역이다 아주 많이들 주셨습니다. 자, 마을 자원 조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음. 마을 자원에 대한 이야기와 마을 자원 조사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주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해요? 음. 이걸 알아야지 <웃음> 어떻게 필다 <필요해? 웃음> 해주지 않나 아니면 음. 다른 음. 어때요? 욕사지않나역사는 일단은 회견이 원하는 것들 최대한 많수용에서 다음에 가입단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나은 수요에서 선정되는 것 중심으로 공유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 공유를 바기위공사업이 선정되기에 하게진거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지역에서 공유를 붙이게 되는 것이 참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용역사도 여기 법칙 아니에요. 자주 올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요. 매일 와서 사려면 좀더 많이 알겠죠. 근데 매일 와서 네. 살 수는 없어요. 한 달에 뭐, 한 두세 음. 번 정도, 그러면 많이 오면, 많이 올 때가 그런 거고, 음, 좀 뜸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같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을 속속들이 아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마을에 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데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는 자랑는지 잘할 만한지 어떤 거는 조금 더 힘을 못태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돼 그리고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 우리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거고 그걸 운영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인공마 우리의 리더십을 발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여기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것을 함께 바라봐 줄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영역사 센터 행정 또는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우리 거이기 때문에자 그러면 대체뭘할수 있을까요? 주지대 활사 성 대행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웃음> 계획의 목표, <웃음> 원하겠다 라고 하는 구역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진행했을 때 어떤 파고효과가 있어 우리는 지역의 중심시가지형의 모습과 일반적인 <웃음>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상권도 살려야 되고 주거지의 편의성, 안전성도 살려야 되겠어 그리고 이게 태백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심지 역할도 같이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 청년들은 계속 떠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는 사람, 고려하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목에서 잡아보자. 이런 내용들이 배입이나 이후에 파고독까를 위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 중이죠. <웃음> 그 다음에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배 기반시설은 어떤 거예요 도로, 주차장, 그 다음에 거점 공간, 이런 것들, 기반시설, 이런 그 다음에 주거지를 치면 상하수도 정비.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 및 위관 재원 조달 계획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토부로 받는 사업비는 나중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중물은 국토부에서 받는 비 그 다음에 도에서 이 부분 지원받는 도비, 시비, 그렇게 묶어가지고, 고거를 나중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수도에 붙는, 국물에 붙는 나중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더 가지고 와야돼 우리 발사계획 설명드렸죠. 이것저것. 근데 보면 프로그램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그 나중물만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다풀가동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 주민 공청회 할때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못 넣었어요. 왜못 넣는가 하면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거나 밀어 줄수 있는 곳이 황주동 내에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건드려줄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건드려줄 수 있는 단위가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그룹들은 이야기해야 그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어른들까지를 세대공간으로 묶어내겠다라고 하는 걸로 공간에 대한 설계와 프로그램 설계를 했는데 청소년 부분들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치면 그래서 더끌어와야될 상황.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부분에서는 소규모나 <웃음> 공간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내 거점 공간 안에 실내에 들어가는 거. 거점 공간과 그 다음에 그 주변 부에 활용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그래서 우리 군주 연못의 공연장이라든가. 지금, 주민센터가 있는 공간 부분에다가 뭔가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공공에 대한 재원은 그런 거고, 민간의 재원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의 재원은 이제, 이 중심시가 정해 진 경제기방 쪽으로 가면 민간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오면 민간의 역할이 점점 적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민간이 계속해서 상시 운영과 관련된 사람은 민간의 역할은 들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직 잘 안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제는 서너 채 아주 오래된 건물들을 털어내고, 계획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들은 조금 약한 것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경험이 직접되어 있는 데라든가 조금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그런 사업도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 계획인 거죠. 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한 뒷장에 보시면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어, 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 사용률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공이 두 개가 작아요. 여기 다 시비를 하는 거죠. 뭔가 하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어느 항목에서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이거를 시비를 쓸 건지, 국비를 쓸 건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 국토부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돈을 얼마나 썼어? 집행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집행률을 되게 많이 따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민간이 쓰는 비용대로 하면 프로그램으로 어, 교육하고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이렇게 해도 1년에 2억 쓰면 정신 아무것도 없이 써야 돼요.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근데 어, 건물 주는데 2억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거는 대체로 B를 쓰는 걸로 세팅을 좀 했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시비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조절하는 시기와 돈을 쓰는 쓰임새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들을 해봐라 그다음에 이제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정원계획 뭐 이런 것들그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조직들을 만들어납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 <웃음> 도지재생 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도시재생 특별 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뜹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우리 계획에는 없는데 다시 끌어다닐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길 랍니 여기 너가 볼까? 내가 일부러 안었어요 찾아보시라고 꼭찾아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할수는게 뭐야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하는 조사 주민들이 하는 조사 다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내용이 거죠. 어?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어, 관광객 유동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어, 관광객들이 어, 연령대별로 10대가 많은지, 어, 30대가 많은지, 10대가 많은지,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뭔지, 어, 여행 꽃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는지 안 자는지, 뭐 이런 것에 관련되 있는 것은 과거에는 분석이 불가능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카드, 카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왔고, 내려서 동선이 어디로 갔고, 뭘 먹었고, 어디에서 어떤 시설에 입장을 했었다고 하는 게다한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관광 분석을 할때 최근 들어서 관광 분석이나 도시생 사업을할때 이제는 특히나 농촌 같은데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 거할때 <웃음> 빅데이터 분석들을 대단히 많이 시도하고.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좀 중요성이 더 대두될 건데 이 생명의 숲을 진행했던 지난 백운면 마을 조사단 사례는 정반대의 사례. 사람들이 마을을 돌면서 부대끼면서 조사했던 있술인데요 어, 바로 직전에 산림청장을 했던 이가 공국대 있었는데 그그 그 당시에 산총청장이었어요 주한 생림청장수 그래서 어,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시작을 하면서 일자리와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내려갈 수 있는 계기를 동시에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유한킴벌리 휴지 만들고 뭐 이런 회사였죠. 유한킴벌리가 비용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행정이 보조하면 는 됩니다.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진행이 됐는데요. 1 0 0명이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전국에 배0 0명이 중청도에 백음면이 있어요두 개의 지역 백음면에두 군데 다 파경을 했는데 어, 전국의 백음면은 끝까지 사업들이 진행이 좀 됐고요. 충북의 백음면은 진행하다가 섰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북의 백음면은 행정과 지역 주민이 외부에서 들어왔던조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고요 어, 중국의 배그룹은 어, 환경에 도움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지에서 들어왔던 어, 귀촌자 외지는 조사단들이 들어가서 모집을 한다고 보니까 주민들과 귀도이떨어졌거 음.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했던 게그 음. 사업이에요 마을 광희들의 앨범을 뒤져서 예전의 모습들을 그집어 내는 요거는 건달했던 사진들들이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언제 했던 건가 하면 왜 봉천 쪽으로 가면 어, 뭐 광복절이나 아니면 가을 때쯤에 연민체육대 같은 걸한 번씩 하면 연민체육대 회때 자리에 사진 끼인 거예요. 그래서 리마다 놀면서 해 왔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의 어, 그림을 준비서 스케치도 하고 이야기들을 끌어모으고 네. 체육대에 하고 있는 중간에 사진각들을 끼워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집단적으로 끌어내야 되니까 마을 가라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거였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그 사진들을 끌어 모으는 작업이었고요. 그 사진들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동네에 살았던 이야기와, 어, 음, 음식,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2차 조사, 3차 조사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네, 한동들이 그, 이 당시에 조사단으로 들어갔던 것들은, 대부분 다 3명의 숙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생태 쪽에 대한 이해도 되게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불난무 이런 것들이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고 들어가서 지역과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많은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폭력을 촥촥히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뭔 알력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음. 거치면서 한 7년 이상을 또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대표지 4장, 3장, 6장,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소식들을 만들었고요. 소식들을 쭉 모아서 나중에 책을 묶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조사, 조사하기 시작할 때는 어, 조사단에 대한 소개를 해서 어른들이 보이기 시했고 이야기들을 끌어 모으면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실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묶어지면서 이 단위로 책자를 찍어내는 것처럼 <웃음> 가장 적절했던 게 이런 건데요 가서 이미 꼽았어요 봤는데 초기에 그건 아닌 거 보이시죠? 아닌 건데, 어, 초기에 놓쳤던 게 동천 적으로 가면 사실 문맹들의 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읽으시네요 목표가 그 있긴 한데 이렇게. 내 사진인 것 같은데 내 사진이 여기 나왔는데 뭐라고 써각있는지 모르는거죠 그런 래서 이제 그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 부분을 거치면서 계속 두통을 거치면서 그래서 어, 조사단이 지역에 가서 집을 하나 어, 그 장기고 임대해서 걷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계속 만나가는 것들을 해나가는 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작품들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입고요 나중에 동네 전체를 한개 면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 면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번 전체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많이 됐고 그 과정에 예전 그 마을에서 마을에 연결됐던 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투산 마을을 경유해 가서 가는 길은 제주 올레길,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그 정도가 제일 선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주도는 뺑둘면서 바깥길로 중심으로 처음에 돌아왔고요. 어, 지리산은 걷는 트레일에 대한 설계 기법들 많이 도입을 한다고 알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어, 진안의 어, 여기는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진안 둘레길은 사람과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자연을 중심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내용금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길들을 묶어가는 작업을 들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걸 묶어서 여행과 지역 생태를 묶어가는 작업을 들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업인도 만들었고 여행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버전입니다. 수원시의 마을계획단이하는 건데요. 이 수원시의 마을계획단도지난번에 마을조사단에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이, 이 지난번에 말을 조사단은 실질적으로 그, 이,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됐던 조사와 다른 방식의 민간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지역에서 <웃음> 동단위, 통단위의말을 조사들이 진행되어서 <웃음> 내용들 중에좀잡아고요 그것에 연결해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것으 어떻게 쓸래? 이제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할래?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던 게 수원의 말 대단한 휴이다. 지난 출신들이 수원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 지난 태생인 분들이 수원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었고. <웃음> 어, 도시의 그 학자들과 학생들이 결합하면서 대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대장이에요. 그 네. 그나 <웃음> 생명의 숲그 사업도 그사업는요 유한킴벌리의 펀딩을 받아서 선대 네. 음. 그리고 이제 에 생명의 숲, 지난 생명의 숲 P 모여서. 그렇죠. 생명의 숲 P 주관했고 네. 나중에 초기에는 브로세팅이 됐고요. 나중에는 어, 군에서 비용으 추가로 되고 그 다음에 어, 내용들을 잘 추려서 농민부 쪽에 자금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그냥 출발은 요한팀 벌리 자금들을 이용했던 생회의 숲에서 팠죠 프로포절을 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하지 여러개 사업틀이서 붙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뭐 자금이 떨어져서 서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그 거쳤습니다 혹시라도 생회의 숲에 이, 이, 이 진안군의 마을 조사단의 결과물을 보고 싶으신 분이 따로 얘기해주세요 책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습니다 보실 것 같아요 수원의 마을 계획관은 여기에 어, 건축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건축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붙으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내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 시가 독자적으로 마을 계획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배, 내, 부적인대액을 만들고, 이뤄붙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어, 부시장이 도시계획 각사됐어요. 전문 부시장으로 모시고, 그런 분을. 그리고, 어, 성균관대에 대한 소원이 있죠. 소글론대도 있고, 그래서, 어, 성균관대 건축학, 이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다른 대학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계획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우리 주민이 하고 기 자치위원회 자치위원 모집하듯이 인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멘토로 모집니다그 다음에 거기 뒤에 교수가 한 명씩 동마다한 명의 전담 교수가 한 명씩 모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했는데요 이제 교육을 일단 먼저 하면 어떤, 어떤 것을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교육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어, 직원들 같은 걸 펼쳐놓고,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막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져봅니 그리고, 동네를 같이 돌왔습니 강의할 때 매번 이 동네 같이 도세요. 그러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뭔가 메모리가 고뀌는 것을 주도 위에다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는 장단점, 이제는 이 해결 방안들에 대한 그런 것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비전들, 우리 말라는 어떻게 할래? 그런 비전을 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비전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들 만들어. 여기는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여기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돈한푼 없이, 우리끼리 그냥 자원공사나 우리 자조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는 작업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도시대행 주민공모사업 하잖아요. 각종 공모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서 돈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1번, 2번은 일반, 주민들이 알아서 진행 하는 거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뭔가 행정과 협의해야 될는 법적인 문제가 따로 해결해야되는지모르습니다 <웃음> 이런 것은 동에다가 돈이예 이게 세 번째입니다 등정 정책 제안을 하면 한계가 더 있습니다 한나가 있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돈을 확보하는 거죠 이건 공모사업으로 받아온것고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이네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초기에 수원시도 참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금을 벌었어요. 과을 당 1억의 상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뭔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걸 직접 해볼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금을 벌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초기에 주민들이 딱 운영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어 쓰레기나 <웃음> 뭐 어디가 그러니까 화분들이 쫙 있는데 그거 너무 이뻐서 또 키우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요 네, 여기까지 한 거를 아까 대학생들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붙어서 이 친구들이 계획대로 옮겨주고자 그랬어요. 우리 오늘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멋진 그림들, 그런 그림들, 여렇게 그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붙여주고 교수들이 와갖고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뭐라고 검색해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작업들 있어요. 1년간 검색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서 앞뒤에 이제 너무 추울 때는 빼고, 그 다음에 너무 더울 때도 빼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들어오면서 쭉 진행해 나가는 이런 방식. 했다. 그럼 무슨 얘기를 들고 싶은 건가 하면, 여기 무슨 뭐 도시계획을 전공한, 대지는 건축학을 전공한, 미래를 다니는 이런 분들이나 거기 졸업한 분들이 한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고 싶은 거고요.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고 싶은 거냥요 불과 몇년 되지는 한 십수 년 정도 전까지도 주민들이 지역의 도시의 계획을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위치도 정해졌어. 되지는 빨갱이들이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음. 세상은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주민들이 뭔가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중간에 가다가 다 해라가 난다. 통해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데는 쉽지 않더라. 오늘 주민공청회는 말이안 오시셨잖아요. 사실 주택가나 상가에서 좀더 많이 오시기를 원했는데 안 오지 않았어. 요 이제 계속 갈 때마다 문자를 알려드렸는데 조용하시더니 오늘부터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웃음> 문자를 계속 받기 시작을 하니까 <웃음> 뭘 이제 뭘하기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게 도시 대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붙으니 뭐 화를 내지는 못하고 다른 때 같았으면 뭐 아주 둘같이 화를 내셨을 거예요. 근데 화를 내지는 못하고 다음부터는 문자 빼주세요 이렇게. 거죠. 네 우선순위가 주의. 이에 뒤에 있다고니까 시간을 우기가어려워서자 거기는 도시니까 도시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가만큼 길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문진 제가 초발보대에 있었던 제뜸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어 있는 잠깐만 더 설명을 시켜보겠습니다 거기 주문진 항이 있는데 있고요 거기 문진 항이 있데고 중대가 여기 있습니다. 중대를 끼고 있는 세계의 리를 묶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세계의 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장이 세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리니까, 세, 세 명의 일단 기본적인 이장이 크기 원하는 게다 다릅니다. 갈등이 다른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면접과 엄청 큰평원에서 원래 100억을 신청했다가 70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네, <웃음> 제특마을 사업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한 8개월에서 1년 동안 사업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음.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서 에러를 최대한 줄여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큰 틀의 컨셉을 잡잖아요. 그 컨셉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통으로 흔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보통 한 6개월, 8개월 정도 주는 사항인데요. 근데 취약에 대한 국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현황들을 체킹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 과제가 뭔지를 찾았고, 요걸 하니까 뭘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현황이 만들어진 사항이죠. 자, 근데요. 여기 바닷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어른들 많았어요. 아버지들이 배 타고 나갔다가 안 돌아오시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어머니들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 같이 삶을 살아오셔서 아들딸들 다 시집 장가보내나서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갈 생각도 없고 뭔가 집을 멋 들어지게 지어서 부동산 가치 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가만히 기 때문에, 매번, 뭔가, 부식거리 뭐 나오거나, 겨울 되면 무거운 물품 나오잖아요. 이거 제일 먼저, 1호 동네. 이 세트나을 사업은 가장 취약한 데부터, 순서대로 올라오는 데부라서 가장 취약한던데 중에 하나인 것죠 대부분 다 통장 반장들이 들을 자료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통장 반장들이 알아서서 그냥, 바로 신청서를 다 주고 이랬거든요. 서 특품화 선정됐다 보니까 바로 제일 먼저 바빠지는 반장이었습니다. 뭐 선정됐대는데 그게 뭐야 월도 주나 이번에 우리 잠바도 주나 뭐이런한이도였어요 근데 반상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을 해서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잊어버니다 이게 식은 아주 또렷또렷한 눈으로 열심히 받아적으면서 가지. 이야기를 어, 집중해서 들었던 분도 다음번에 오시면 그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우리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 그러면. 가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공간입니다. 세계 일인데그 중에 제일 큰칠리의모습이에 예. 다른 데는 요거 반만, 합니다. 제일 작은 데는 요거 반만한데, 조금 더큰 데는 3분의 2만. 합니다. <웃음> 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천명 정도가 사는 동네인데 한 3, 4시간 앉으면 꽉 차버리는 상황이에요. 그 3,4시간 앉으면 꽉차버리는 상황이에요 동네 상자에다모이는것도또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마을 내부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뭘 의논하고 우리끼리 결정해 보는 경험이 적어도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부분이 네고 처음에 이런 피지 자료를 쭉 만들어가지고 그, 설명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내려놓으시거나,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보고 계시거나, 뭐 <웃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한 천부 정도의 재무를 했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말로 설명하고, 어, 그림을 보여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진행했던 게 이런 거예요. 얼마가 다섯 개. 잘하는 거 다섯 개, 좋아하는 사람 다섯 명, 제일 좋아하는 사람 다섯 명, 잘 가는 길 다섯 개, 이런 걸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주황색 티 입은 친구들이 학교가 되는데, 우리들이 못 쓰니까 다써드림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또다 써서, 이렇게 눈에 나가는 거죠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거, 근데 왜 그, 그래도 춤추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신나고 재미있게 노으면 집중이 달라져요. 태도들이 달라져요. 그 보통 내가 화장 같은 거할때 시큼 놀고 계단 주위 이확 뛰어올린 상황에서 지문을 해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문을 해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 자원들에 대한 조사를 좀 했고 이건 훈련받을 활동가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어, 강릉도 주인생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됐던 일 아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그런 어, 관찰이나 주민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 생무 예술이 주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릉도 세계숲쪽에서 교육받았던 숲해설가들을 많이 잡아당겼어요. 일단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부내지 않는 사람, 뭐 다양한 연령대에 거부내지 않는 사람이고, 뭔가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어,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포착하거나 어, 기억하는 능력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수입해서 같이 생행하는거 근데 요, 이, 이, 이 비록은 초기에 이런 틀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안을좀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만들었던 전국에서 그냥 똑같이 모델로 쓰여지고 있어요. 틀리죠. 우리 지금 여기 태백또네 군데에서 들만 그 사고를 하고, 하고 있는데 그틀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알아봤을 때 있는 중입니다. 뭐,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봐 뭐 이어 보이 있었는데 이 태도들이 변하면서 이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그 수원에서 어머들이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오면 그걸 대화원생들이 같이 그림을 옮겨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럴 수 있는 대학원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원도 위에다가 어머들이 했던 거를 저걸 했는데요. 지번도 한 장에다가 아세트지키를 붙인 거예요. <웃음> 붙여서 직접 그려보고, 그리고 그때그때 나왔던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용역사가 바아서 진행을 해나가는 건데요. 어, 사업비가 아무리 쓰더도 뭐, 항상 모자란다. 어디에 니 그래서 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보통 1번, 2번까지는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으니까 첫번째, 두번째는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그 다음에 세번째, 네번째는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가 여유가 생겨서 내집좀 아껴 써서 여유가 생기면 세번째, 네번째 하는 것그 다음에 다섯번째, 여섯번째는 이 사업으로는 못해 불가능해 어디서 크로킹을 스 못, 못해 근데 시에서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대신 동장이 뭔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접수를 받을 때 무조건 받을 집어넣게끔 그래서 어떤 거는 팔순니까지예비순위 줬어. 한네번 정도까지 밖지 못하는데 4 개의 여유를 더 주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자주 가는 골목 이런 데에는 시설 투자를 좀더 하는 좀어 가는 좀 데는 덜 투자하고 우선하게 지금 이거 이런 작업들이 좀나갔어요 또, 어, 당신들이 직접 만든 거, 예, 토론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저희는 이제 영순위를 정했거든요, 영순위. 영순위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여기는 무조건 뭔가 해야 거니요 안전신호를 하거나 도보장을제거해야된다든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영순위. 그서 영순위는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 내지는 1번부터 8번까지 주민들이 다 만든 거예요, 순서를.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별로 해서 예, 그렇게 놓고 나면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엄청 높아져. 여기 이제 저희도 그, 이 계장님들이 이렇게 들려고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아. 요 당신들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이 공청회 때뭐 행정 공청회 따로 했던 있는 대비해서 그때 과장님들이 관광에 관련된 많이 해드렸어요. 연못이 있으니까. 대배군 붕대연못에 대한 자동식이 되게 크잖아요. 연못과 항구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음, 도시인 사업에 앞서 관광에 아이템을 많이 갖다 붙이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잘못들은 드리뷰를 했었는데도시 재생의 담당 계장님들은 도목이나 건축질이 많이 오세요. 네,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우겨먹는 거죠.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논의된다, 없는 가 당신들하고 논의된다, 없는 겁니다. s 1번, 2번 진행을 하고, 3번, 4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던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멘치를 올는다든가 주민들이 나와, 나, 나 알리든가, 뭘 하고 있으면, 그, 법자들이 어서피사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정하여서, 일단, 위원장들 들고, 위원장들이 공사 세우고, 계약 물어보는 거 이건 계획이 어떤 건데, 이건 뭐냐. 거기서 합의 안 되면 털어내는 거 다, 다 들으면 세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과정에서, 계획은 변경교실 인구들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근데, 주민들이 이제 이런, 우리랑 뭔가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거면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근데 협의되지 않고 그냥 이런 종틀쓰려오면 난리가 안 돼서. 계획 전체에 대해서 당신들이 직접 짜는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수 있는지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와 필요없는 시기. 애들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방해되는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모여야 힘실려주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힘 실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서 조정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도 있죠. 지가 열정하는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걸습니다 자기가 열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할매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근데 들어가 활동가들과 적극적인 마을 주민들이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건 당연히 이런 수준을 못 쳐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사업도 계속 확장되어가는 과정을거치 자, 우리 다시 이제 돌아오면 시지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할수 있어요. 이러기는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시나요? 보세요잘 보이네요. 자, 이거는 보시면 어, 도시재생 사업의 이것도 좀 사회 경제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 이걸 해야 되는 이제는 고민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영양강화 어, 어떻게 되는데 저그 지난번에 우리 잘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매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수 있는 것들, 서로 잘할수 있는 것들을 잘 믹싱에내는잘 섞어내는 오늘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 뭔가 계기들을 계속 만드는 이런 자리들, 그다음에 다른 사례들을 보거나, 그걸 응용해보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 어떤 공간이 가능한지, 또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는 게 있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보시면, 이것과 다른 모고요여 조금 좀 깨질 수도 있는데 지냈던 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내용을 보셨으면 참고해 보셨으면 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산업 기능 활성화 부분들은 우리 안 아, 맞아요. 그데 상업 지역 기능 활성화와 문화 기능 활성화 그 부분들은 친구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기능 활성화 그쪽은 경제 집안형 쪽으로 갔을 때. 대전 조선시가정에서 조금 더큰 대도시 경우에는 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건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이 조금, 조금 떨어져요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짚고 하나 드릴게요 어, 우리 민간에서 건물을 짓는 거하고 공공에서 건물을 짓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한 의무 조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 화성 개요 에 건물 5층짜리 짓잖아요. 5층짜리 짓는데도 뒤에 태양광 전지판 주차장이 생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층짜리 공공 건축물을 지으면 태양광을 얼마 이상 무조건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조항이 있니요 초기에 우리, 저기, 장성동 주거지지원을 지을 때, 이렇게 설계할 때는 그거에 대한 것을 빼놨어. 요그서약 10억 정도가 해라.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건축물들을 지을 때,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게끔 되는 상황. 예전에 건물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내진 설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베이어 프리, 자 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나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묶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니어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관련된 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 지금 하지만 지금 태백 공지번역 시범 지역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물론, <웃음> 방장의 어. CCTV, 쭉,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람이시죠그 다음, 그 CCTV를 기존에는 한 군데서 볼수 있는 관제시설이 없었어요. 요즘 관제 과제 센터가 만들어졌고, 한 군데에서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 등,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괴로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CD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버스주차장에 업무에 있다가 하는 아, 아, 기자하는 버스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마트 기술들을 이용한 그런 사업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관련된 시범사업을 미국좀 따와 있는 사람이 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영향을 못 진행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더고민해본다라고 하면 공공 와이파이를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는 문제 그다음에 공유를 좀 넓게 해주 강도를 좀 세게 해주는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해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태백교하고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진례로 되어 있는 바람을 막아주는 정비가 없습니다. 음. 다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래서 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많은 것들을 조금 좀 연계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이제는 조금 더이 거점이 되는 주차장들은 뭔가 내몸감좀 가능하게끔 하는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보시면 대단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말만들기 사례도 있고, 어, 도시재생 사례들도 있고,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색을 좀해보시기를 보내드리고 싶고 어, 더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더 네.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주겠습니다. 한 4, 5명 정도 모이면 별도에 자료를 더 공급을 해드리거나 아니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런 분반들을 에해서 강사들을 불러와서 구체적으로 바로 보는 것도좋을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좀 여러 가지 활용법에 따라서 배지는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에 이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음, 이제 시에서 내지는 마중물 사업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자율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때 음, 설계도 해야 되고 뭐, 그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생유지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중앙의 지원 기구를 따로 만들었어요. 안정원 산에다가. 그러고 나니까, 피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만 하면 바로 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인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두집 이상이면 돼요. 두집 이상. 두집 이상이 자기네 땅들을 묶어가지고, 이제는 같이 협조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할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계속 그, 저쪽 음, 노동구 뭐, 근처에 지금 상가 이렇게 비어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1층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 비어 있는 상가 거의 어, 지적 불법지거든요. 지적이 맞지 않아서 집을 짓거나 개발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 묶어 가지고 할수 있는데도 중요한 한 부분이죠. 다음에 또 음, 뭐, 가로수 스틱 정비서 이거는 도로변을 끼고 있는 가로변에 있는 집들인데요. 20세대, 20세대 이상이 나야지만 규모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우리 무궁화원립이 몇 가구나 되죠보세 무궁화원립이 이 소규모 재건축으로는 모자랄 거고 여기는 조금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사업. 자 이거는 도시재생 지역에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을 받지 않더라도 도시재생 구역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가능해. 전략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부 건너편 거이는 우리 이번 공모사업 받기거든요. 거기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책자들도 있고 비디오들도 많이 소개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인들 중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좀더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따로 가서 전화를 해 드릴 거니까 음, 보통 입장에서는 되게 장려해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지인도 무지하게 나사람이 쉽지 음, 않은 사람이에요 음, 음. 아니에요? 노동부 건물까지. 아, 그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활용계 아, 여기 노동부 건물, 네. 구 노동부 건물. 네. 구 노동부, 건물. 네. 노동부, 건물. 네. <웃음> 노동부 건물은 노동부 그 태백지부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 네. 네. 네. 그거는 그늘목재공단에 음, 가지 <웃음> 글루복지공단에어 노동청 태백지부가 새 들어서 유사 글루복지공단은 지금 이제 다시 권한이 이양되었는 상황이고 동부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해당에서 일단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 언제 할래? 국비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어찌 됐든 일단 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처음에는 이 계획을 잡을 때, 작년이죠. 작년 계획을 잡을 때 어, 우리 사업비 일부를 거기다 넣을 테니 1층을 우리한테 줄수 있겠냐 아니면 꼭 1층을 우리한테 줄수도 한층만 우리한테 주고 같이 짓자. 그리고 당신네들이 사업비를 받아 오는데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냐 협의를 좀 해보자고 라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는 좋아요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의 속도를 한번 해주면 못했어요이쪽도 공격이다 보니까 의사 결정을 하는데 힘들었고 저희 태베이스도 역시 남가지고 쉽지 않은 것이라서 하다가서 버렸어요 어찌됐든 거기 있는 털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밀어내고 재우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아든 어, 이제. 그, 구, 노동부 건물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접근해볼, 고민해본다. 라고 하면, 방향을 합니다 30. 지금 현재, 원래 3층 건물인가 4층 건물인가요? 예? 3층 건물,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1층이 비어있고 3층이 비어있습니다. 저, 어, 2층만 저걸 는데 뭐, 비교세공,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단독에 있는 건물, 우리, 여기, 부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도시재생 유딜 말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으로 인정해주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은데, 단독 건물에 대해서, 이걸 도시재생 사업에 저걸로 받아주고, 윤려자금이나 어, 정책기금들을 받을 수 있게 보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접근해 볼수 있죠. 어쨌든, 광역관리공단 사무실, 두 노동부 사무실, 그 다음에 곧 이전에 가게 될 태백지 농주지사탑 네. 여기는 이제 태백지 업구에서 거역까지 오는 데라서 대단히 중요한, 데 중요한. 그래서 네. 세계에 다, 어, 도시를 인정사업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네. 동네 인분들이랑 검토를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 첫 번째, 다, 세금이 다. 돈이 없는 상황이고요 적당한 아이디어만 잘 맞을 수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같아 어쨌든 황지동이 안정도 선정에 대해서 착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분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니까 굉장히 제안 드려 놓은 것들 중에 하나 하는 그세 가지의 활용도를 더듬는 것 그다음에 우리 그 황지 연못에서부터 공지역까지 가는 그 골목길, 예전에 목자골목이라고 했죠? 그 목자골목을 살려야 공지역 모아치 관광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난리들은 진짜 상업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분들, 상가 주인들과 건물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뭐든지. 그냥 상가의 임대인하고 고물주인들은 이해가 완전 정반대로 충돌합니다. 반략, 이걸 잘 묶어내는 것도 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공정관리가 아니라 주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에요. 이게 어떻게 효과를으로 우리가 정고해서중심 이야기인 거고요. 어, 이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죠. 분복적으로 어, 지역의 문제들의 해결 방안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라이나 도미티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고 처음에 미친놈 새 놈을 만들어내는 것 미친놈 내가 먼저 고민했던 내가 내 이야기에 동의하는 미친놈 두 놈을 더하고해서 미친놈 세 놈이 만들어지는 것첫 번째, 자발적인 모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을 더 끌어모아서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기까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 난게 힘든 거니다그 다음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우리, 우리끼리 내지는, 어, 음, 더 작은 모인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뭘 주고받을 건지 정확해질 거고, 그리고 하면, 같이 해볼 수 있는 뭔가 수익사항에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근데, 네,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꿈꾸면, 100%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거점 공간 5층짜리 5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 중에 1층 이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전층을 일단 지금 현재의 목표는 주민이 자발적인 조직이 후원 응원화, 화적 응, 운영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다 없어지고 나중에. 어, 시의 무슨 무슨 부서로 가거나 아니면 문이 그렇게 붙여가지고 문이 잠겨 있거나 전혀 5층 같은 용도로 쓰여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정도 상황이 되면 황지동에다가 거점 공간 5층짜리를 만든 이유가 없어집니다. 도시생 사업 실패하게 되는 거 음. 그, 특히나 우리는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점 공간을 만드는 음. 음. 거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모일 수 있는 중심 모임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상가를 살릴 수 있는 상황 고 지역의 문화적인 생활에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서 사람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돌리는 것이 안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으는거고 지금부터 황주동은 상가 지역보다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올라오는데 현재의 도시세인 주민 여기 에 진짜 말 그대로 걸음마다 이제 막걸음마를 시작하려고 다가 지금 뒤걸음질 치고 있는 주이들요 음, 나중에 사업 이 성장되면 이런 이기 조금 더 심하게 될 건데요. 이번 지금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약간 기존의 우리 선배 이웃, 선배 이익들 그러니까 어? 선배를 어떻다 지고 있어요. 무슨 무슨 위원장, 뭐 무슨 무슨 장들이 지금 다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빠지지 않으면 못 불러요. 바빠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시간도 없고, 교육에 참석할 시간도 없는데 뭔 일을 어떻게 해요? 맨날 모여가하고 뭐 뭐라고? 뭐 라고 소리소리지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모일까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교육하고 들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지? 당분간 하던 업무를 조금 더줄여가지고 이쪽에 집중해 주시거나 아니면 당신들을 대신해서 그걸 움직여줄 조금 더 젊은 그룹들을 추천해서 그 그룹들이 움직일 수있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얘기, 예. 자기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요그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결정하는데 참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본 적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 그래서, 그러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근데, 크고 어려운 문제는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해서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결정해줘요. 굉장히 결정해줘요. 전문가들 보고 전문가들 보고 결정해줘. 우리가 따라갈게요. 라가는 이야기를 없이하더라고하는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니고 밥먹먹을래 라고 하는거해서는 할머니끼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싫어 이거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 단계부터 만들어야 돼 내가 결정하는 습관 내가 결정한거라서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조금씩 확장해가면 나중에 진짜 재료로 설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주민참여, 이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은 마을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그런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이가 어려서, 여자여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배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맨그 이후로 계속해서 뭔가 최종 결정하는 것에서 스스로 빠지거나 배제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따라서 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 뭐든지 결정하는 것에 주인으로 서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익숙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훈련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잡아 끝나고 털려오지 않아 맛을 봐요 찍어 먹어보고 이게 단지 짠지 먹어봐야 그,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결정하게 그만하면 좋겠다. 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갈등인 거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대부분 다 갈등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못 모이게 하거나, 그냥 우리끼리 몇 명이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몇 명이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대로. 근데 이거를 꾹꾹 눌러서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쁜 곳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얼굴 보지 않는, 평생 얼굴 보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그게 눈덩이처럼 굴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역 내에서 갈등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도시재생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바로 지금, 통기가 지금 그 자리에 나 있어요. 받아갖고 왔고, 강원도 최초로 도시재생 선두사업 받아온 거니까, 돈도 꽤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 괜찮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업들 중에. 다 안방된 게 아니라는 거그 안에서도 괜찮은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잘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열심히 했고. 근데, 갈등들을 초장 관리하는 작업들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평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지금 현재 뭔가 다시 시동을 걸지 않으면 통리는 버려져요 도시생행 사업으로 썼던 거, 그다음에 보로라파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오로라파크그 다음에 슬로레스토랑에서 돈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 다시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꼭 해야지만 다시 시동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리에 지인들이 있거나 통리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살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만 여러 개의 에러가 좀나 있는지만 <웃음> 생각하고 얼마든지 극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통리주로 돌아오면 갈등의 조짐이 있으면 드러내야 됩니다. 갈등을 계속 밑에서 눌러버리면 골맛 터져요. 그러고 나면 이상이 안 돼요. 따들고 싸운다. 요근데 적당히 갈등이 있을 때는 조종이 가능해집니다. 조금씩 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몰라자고요. 동료를 같이 놀자고요. 그래서 원래 워크샵을 계획을 잡은 거는 두 가지 부분을 했었어요. 하나는 그 다음에. 어둡다 하니 또 어둡다 하니 상가지역 한번 같이 돌, 돌, 돌고 그 다음에 주택가 지역은 다에 가서 보니 다은 괜찮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밤에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지역과 주택가 지역을 밤에 한번 걷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공간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군들 중에서 뭔가 우리가 당장 에갈수 있는 것과 파트너 그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그리고 들어은는다 있는데 그거 잘안 맞아서 빼버려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 소리 계산으로 함께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두 꼭지를 쳐봤었는데요. 자신이 없어내 <웃음> 자신이 는가 하면 여기에 강지동에 살고 있는. 많지 않아 지금 권열 안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하는 게 적당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자꾸 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아까 지금 우리 태백시도시이안 됐는데 주민참여단이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고요 형지동이나 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집중 토론들, 우리가 다 참여하는 집중 토론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음, 모크샵, 두 번의 모크샵에서, 어미는, 그렇게 직접 이 골목 안을 뭔가 하는 거 하나하고, 이런 기법들을 일부라도 좀 연습을 좀 해보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보며 중에 있어요. 네. 볼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백에서는 아직 잘 못해, 우리 청년들이한번 했죠. 강원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년들이 지역 내에서 어, 어떻게 대체 산업 어떻게 만들거냐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을 좀 했었는데 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워크숍을 하는 거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창업 아이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과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술력 거기에 플러스 지역에 다 한꺼번에 다 묶어서 통상 이제 뭐 하루나 반나절 하루 1박 2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어, 창업과 관련된 걸 묶어내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근데 어, 지역의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해 고 끄집어내서 공유하는 것 대신은 그 조금 좀 시간이 모자라 있겠지만 문제를 찾고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정도까지는 반나절여 지금 하루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보다 보면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제안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마음을 여는 것같요 그게 대야 뭔가 뭐 제안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어, 우리 선배 리더들은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하거나 어, 새로운 아이디어 들어오면 일단 방어부터 쳐요. 낯선 거거든요. 낯선 거라. 그러니까 뭐 뭔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도 있고 너무 생소하니까 그게 먹힐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 지, 장벽을 허무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아버지 친구, 뭐 삼촌 친구 이래. 그래서 안나온다는 거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공식화되는 자리들을 통해서 그런 연습들을 하고, 일종의 문화로 물러앉으면 작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뭐 여섯 명, 여덟 명 정도의 토론을 진행하는 거라서 계속해서 토론 문화에 대한 이야기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 주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 주민. 그러니까 주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문에생인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센터의 직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동네, 내 아들 딸들이 함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교되고, 이게 묶어지는 기존의 새로운 대화을 합리적인 입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이 건물 짓고, 무슨 돈 받아다가, 뭐 쓸데없는 교육하고, 이러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삶을 이웃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건물도 있고, 집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 뭔가 보기 싫은 것들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리고 이쁜 것을 더 이쁘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더 자랑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내 이웃들과,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할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게 도시교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 다음에 그 자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것 예를 들면, 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어, 예술가를 불러나 뭘 했으면 돼?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본롱토로 얘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일단 가장 핵심 구역이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무조건 행정에서 구해내 라고 얘기해요 행정에서 구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집을 구해내는 다음에 아,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네, 행정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걸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뭘,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것도, 그냥 행정의 방식대로 하면 다 해를 놔요. 그니까, 크고 작은 실험들을 한 것들, 우리가 요렇게 실험했으니까, 요런 긍정적인 게 있대, 요걸 요만큼 정도 키워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돕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요그 다음에, 어, 관계자들이 있으니, 우정 드리고 싶은데, 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앞뒤에 다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는 그런 기회가 없어 선생님들이 학교밖만 나가면 하한이 무너지는 것처럼 벌벌 떨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뭔가 그냥 이래서 다 공짜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단순 체험하는 단순 체험하는 거는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고 아이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들을 허방하고 아이들 설계할 수 있게끔까지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 근데, 어, 음, 한쪽에서 보면, 한쪽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모아서, 다른, 그러니까 한 가지 비, 비슷한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얼마나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것 같아서, 나와 다른 근데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그건 황지동에서 도시재생을 하냐, 삼성동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냐 아닙니다. 어디에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데서 시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떠내야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정은 1등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1등이라고 던지면 못해요. 제일 먼저 다른데 사례가 있나요? 법으로 되어 있나요? 제일 먼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데에서 다 해보는 우리는 맨날 리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간에서 조그마하게 실험한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들을 만들어야 할, 사례를 만들어야 지수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 내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룹들이 많지 않으니 센터를 통해서 연결시켜야 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센터의 코디나 센터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당장에 바로 붙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속 기업을 하고 있다가 붙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교지생이 어, 많아요 되게 많은데요. 뭐 쓸수 있는 게그 구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 꼬리표가 다 달려 있어요. 이 꼬리표를 여러 개를 묶거나 꼬리표를 떼어내는 게 적어도 5년, 1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것까지만 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좀릴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우리에는 공무원 지역에 있는 노동자, 상이 다 들어있는 거요 우리가 요 우리가 아니면 재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재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